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넓은 면적을 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야를 매매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물소리가 들립니다. 물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 조그마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밭에는 아주 큰 나무가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지만 실제로 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현재는 농사를 짓지 않는 목전이지만 구이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 아주 넓은 면적이 될것 같습니다. 이 풀을 제거를 하고 밭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넓은 땅입니다. 아이고 시원합니다 앞뒤 좌우 전부 산입니다 자연과 함께 사실 분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인 하실 분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뒤쪽으로 이 산이 전부 올 매매할 산입니다 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홀라 와보니 아주 넓은 지역에 있습니다 물이 많아서 내려오면서 손발을 씻고 내려왔습니다 현재 밭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부분이 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창고 하나 있습니다 약간 경사졌지만 아주 편편합니다 모든 면이 산입니다 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이고, 뒤쪽도 매매할 산입니다. 앞쪽입니다. 창고가 보이고, 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서포항 아시에서 이렇게 오시면 기복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가 기복면 소재지입니다. 면소저지를 지나서 오동리를 지나서 성범리를 지나면 죽정상옥리 입니다.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실제로는 지목은 임야입니다. 임야이지만 이 부분은 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적이 약 5000제곱미터입니다. 이 빨간표시 이 부분은 제외입니다. 이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이 도로가 귀북에서 북장면 상목리 가는 도로입니다. 여, 여기는 왕복 2차선입니다.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오시면 마을이 나옵니다. 마을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 계속 포장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비포장도로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계곡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현재 오늘 매, 매매할 땅은 이 땅입니다. 이 부분이 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밭입니다. 바깥은 산 매매입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성범리에 있습니다. 현황은 지목은 임야입니다. 면적은 54,700조오메다, 16,500평입니다. 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5천 제곱메다 약 1,500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오전산지지역, 둠보전 산지지역입니다. 도로 및 부근한 도로는 현황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현황도로 지목은 하천입니다. 경기 있습니다. 창고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매매 1억 5천만원에서 8천만원 내려 1억 7천만원입니다.